네, 방송에서 <웃음> <그냥. 그렇지>. 앉으세요, <웃음> 앉으세요. 네. 어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앉으세요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이 상담을 하고 이제 장사 노하우를 알려줄 거나, 네. 진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이제 막. 혼자 스스로 막 트다 가다 보니까 네.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네. 정말 알려드리고 그런 노하우도 가르쳐 드리려고 자영업자들 네. 힘든데 그러신 거 네. 같아요 저도 이제 네. 방송 접한 지는 집사람 얘기를 해서 네. 네.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방송을 듣게 됐어요 네. 그러니까 진짜 막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막 대변을 해서 하시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. 뭐라도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냥 정말 반신반의로 연락을 드린 아, 거예요 어젯밤에 막 장도 설치고 그랬어요 음, 음, 아, 음. 아무튼 제가 이제 그 글에다 간단하게 음. 썼어요 제가 4월에 4월달에? 4월, 4월, 예, 예, 4월 어, 8일날 오픈을 어, 해서 이자가야를 예으예 예, 예, 그러면 뭐 기존에 뭐 프랜차이즈 이자가야를 받으신 거예요? 아니요 아니, 뭐. 저희 이제 새로 다고시을한 거고 네. 추월에는 있제 친구가 네. 이작가 본점을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본점을 해서 네. 제가 외식사업을 두 가지를 했었는데 네. 이제 뭐 다들 아는 서브웨이, 네. 서브웨이 두끼떡볶이라고 네. 아시죠 네. 그래서 두끼도 하고 있고 네. 서브웨이에 정리를 했어요. 네.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 이걸로 뭘 해볼까 네.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네. 아, 이작가 괜찮다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. 네. 지금 타격이 그렇게 심하시죠? 어 지금 타격이 심한 게 아니라 이번 문제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이 거고 제2건비를부사하고 음. 음. 지난달에도 겨우 마이너스는 아니고 음. 수치상으로는 한 80만 원 남은 걸로 음. 두달 정도 이렇게 이제 워낙 안 되고 음. 하다 보니까 음. 그렇잖아요 전 재산을 다 부어서 하는 건데 맞아.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그걸를 생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안 되다 보니까 음. 자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상권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상권에 아이들이 많아 젊은 친구들이 많고 어디죠? 화정역 화정역? 화정. 사모어스러서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은 오늘 이제 처음 실제로 뵀지만 방송은 이런저런 방송을 많이 봤잖아요 보니까 속된 말로 하면 초이라고 아.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저도 사실은 지금 가게를 거의 한 3억 조금 넘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오픈을 한 건데, 어떻게 보면 뭐 남들이 돈 많은 사람들 3억이야. 뭐 있으나 없으나 하겠지만, 저한테는 전재산이거든요. 근데 이제 가게를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두끼는 워낙 더잘 돼요. 두끼하고제 가게하고 한 100, 100여 원에다 정도 떨어진 데다가 두 개를 다 이제 동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. 근데 거기도 화정 상권이 옛날엔 정말 좋은 상권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좋은 상권은 아닌데 그래도 일산에서는 나쁜 상권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 상권 자체가 이렇게 뭐 유동인구가 많거나 그런 한자 항아리 상권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에 둘러쌓여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집중하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젊은 친들이 구 많아요. 그러니까뭐 고등학교 막졸업 안에 고등학생 음. 그러니까 학생이 많다 보니까 듣기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이 작가를 딱 오픈을 하고 이 작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거기몇 군데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산가이라는 데는 그나마 조금 장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사가 좀 되고 근데 신규로 제가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일본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정말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한 어, 뭐, 한5천에한1 0만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거의 한 20%가 빠진 거죠. 그렇게 하고, 이번 달에는 이제 거 겨우 3천 정도 이제 찍을 예상을 해요. 그래서 3천이면은딱 주고 나면 하나도 안남거든요 너무 이게 상황이 심각해서 여기다 식당을 해볼까, 뭐, 핫한 건 무슨, 어, 할매, 어, 역전 할매라는 아, 그런 브랜드가 있다 그래서. 그거를 한번 런칭을 해서 한번 해볼까 막이 생각 저 생각 막 머리가 막 복잡한데 그냥 대표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보자 어, 그래서 자문을 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아, 근데 진짜 막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아, 그럼 지금 얼마예요? 어, 월세는 얼마 월세는 50원. 320에 부가세 별도고요 관리비가 한 150에서 한2 0 0고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평수가 한50 60평이죠. 어 네, 아, 크네요. 네. 음. 그, 테이블도 꽤 많고 음. 이제 기존에 음. 뭐 대표님도 음. 이자카에라는 음. 그런 장소들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희는 그런 분위기하고 살짝 음. 다른 게 젊은층들이 좋아할 만하게 이렇게 인테리어했는데 손님들 반응은 되게 좋아요. 인테리어 뭐, 음. 깔끔하다, 뭐, 깨끗하다, 음식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. 아직 오픈하고 시간이 많이 안 지나서 그런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긴 큰 비전은 없는 것 같네요 1층이에요? 3층 3층? 3층 3층에, 음. 3층에 이작가요 음. 가격대는 어떻게 해요? 가격대는, 아니요, 가격대는 일단 네. 두 명이서 오면 한 3만원대? 음. 그래서 조금 더 먹으면 음. 3, 4만원, 뭐한 5만원까지. 음. 그리고 이제 좀 여럿이 오면은,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는 뭐 사케 누구나 다안 먹지만, 사케들은 안 먹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한번 소지만 먹거든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오르지가 네.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금요일, 토요일, 요청, 요즘에 인창호밥 때문에 반 음. 늦게까지 안 먹잖아요. 음.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. 음. 경기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일본하고 그런 음.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가게 위협을 주는 요소가 이지않는 이런 음. 생각을 드는데 한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음. 아이 술집이 당연 아니구나 이 네.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. 그래서 아, 여기다 차라리 어저께는 그 선집당이라는 곳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양 많이 줘가지고 음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해서. 남는 건 싸가지고, 가 이렇게 서 화정에 이런 점이, 본점이 있고요. 지금 한 16개의 체인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, 거기는 말 그대로 박리담의 식으로, 사람은 막 되게 많고, 손님들은 많아요. 그런데 이제, 어저께도 4명이 가서 한 식사를 하고 왔는데, 한 4만원에서 5만원, 평균 단가가 한 만원 정도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국수서부터, 뭐, 스파게티, 그 다음에 뭐, 스테이크, 샐러드 마막 이런 종류도 하는 데데 그거 식당을 한번 해볼까 음. 이 생각도 있고 지금 있구요.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? 어 고민이 엄청 많죠 <웃음> 네. 두 끼는 잘 된다고 하시죠? 네두 끼는 지금 네. 워낙 잘 돼요 저 애들 상품이라서 네. 음. 두 끼는 평균 매출이 한 6천에서 6 5 0 0 혹시 두 끼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두 끼의 장점은 이제 제가 퓨. 1년 한 정도를 했는데 네. 적은 비용으로 음. 좀 원하는 음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. 그런 음. 거라고 트렌드랑 딱 맞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학생들한테 7,900원이라는 돈은 결 네.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. 근데 요즘 뭐 길거리에 있는 떡볶이 가게를 가서 튀김 몇개 먹고 떡볶이를 먹어도 뭐 5천원 6천원 7천원 정당 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아이들은 아 나가 가서 시커먼 레블리 먹고 뭐 종류가 또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같고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부모하고도 같이 와서 도 하다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전파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초창기 오픈했을 당시에는 거의 학생이 한 8,90%였는데 지금은 학생이 한 60,70% 성인들이 30,40% 이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성인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많아지다보니까 매출성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튼 두께는 큰 변동으로 유동 폭이 없이 성수기, 뭐, 비수기 이런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꾸준하게, 네, 꾸준하게 음. 장사가 잘 그게 또 동네 상권이라고 네네 그러면 그 자리를 아예 뭐 다른 거를 넣어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? 아니면 그자리 빼고 싶으신 거예요? 어, 아니면 다른 컨셉을 보시는 거지? 아예.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네. 그래서 제가 손해를 좀 보고 아예 그냥 상층을 나올까? 음. 근데 너무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음. 그러면 여기다가 음. 이자가야가 아닌 음. 다른 아이템을 접목해서 을 그거를 한번 오픈을 해볼까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 중이거든요 이제 사실 부동산에는 제가 내놓기를 거의 막 1억 5천까지 받았어요 보증금이 음. 8천 나머지가 다 인테리어 비용하고 뭐 부대비용도 있는데 그러고 다 포기하고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8천에 권리금만 7천에 되는 거죠 그래도 보어오른 사람이 어때요? <웃음> 7 요즘 경기가 메인 상권에 살짝 벗어난 끄트머리 음. 상권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끝쪽 라인을 보니까 장사되는 것보다 잘안 돼. 음. 일본 어도 장사가 안 되고, 저도 장사가 안돼 처음에 오픈할 당시는 뭐 여기서 한 아, 몇십 미터밖에안 되니까 아, 먹을 사람은 와서 먹겠지.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았어요. 아, 음식 맛있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. 어, 뭐 요즘 담배들 많이 피니까 화장실도 하나 깨듯하게 만들어놓고 깨끗하게.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겠지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, 그 당시에 자신만만하게 해서 사실 은 광고도 하나도 안 하고 광고도왜안 했냐면 은 오픈에는 너무 애들하고 손발도 안 맞았는데 너무 손님 많이 오는 안 된다 천천이가지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,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제가 가서 전단지 돌리고 전단지 손님 잡아오고 그렇게도 한, 음. 한두달 정도 그렇게 했죠. 제가 자리를 직접 봐야 알겠지만, 네네. 자리 자체가 바로 옆 가게하고 도 차이가 있어요. 음. 바로 옆 가게인데 이쪽은 잘 되고 이쪽은 안 되는 그런 차이도 있고, 음. 바로 건너편인데 바로 앞쪽인데도 이쪽은 잘 되는데 이쪽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음. 네, 그런 거는 직접 제가 봐야지 알수 있어요. 아. 네. 그거는 제가 나중에 네. 가서 한번 밥 보고 아, 어, 직접 판단을 좀 해드릴게요. 아. 네 왜냐면 하 거기서 나와야 될것 같으면 빨리 나오는 거야 맞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자리 자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네. 권리금을 뭐안 주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권리금을 주는 자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손님 들어오는 속도가 손님 이 이제 유치할 수 있는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데 그만큼 안 주고 들어간 자리는 손님 붙이기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아, 그래요. 손님 없으면 마음고생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렇죠. 아유, 이거 언제 손님 오나?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나? 아. 이런 고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더 손해거든요. 음. 이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과감하게 빠져버리는 게 훨씬 낫겠다 하면 빠지는 게 맞아요. 음. 거부터 일단은 먼저 봐야 됩니요 네. 오늘 뭐 일단 대충은 네, 네. 얘기를 나누셨으니까 네, 네. 제가 나중에 가서 네.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먼저 해드릴게요 음.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촬영을 계속하면 되니까 네. 그 제가 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음. 앞으로 장사하시려는 분들한테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이렇게 극과 극인지 이런 부분을 음. 촬영으로 보여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해를 못하게 네. 되니까 네. 제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사장님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